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 입니다 자 오늘은 평창강 보러 왔는데 네 구독자 한 분께서 좀 탐석지 자세하게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좀 해주셨는데 아 여기는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가지고 네, 여기는 그냥 평창강 입니다 네, 오늘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나와봤는데 한 10도 정도 되고요 네, 오른쪽엔 차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쪽으로 문제는. 자 오늘도 여기서 탐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노을석 질이죠 네. 아네 이쪽만 해도 지금 모양이 좀잘 보이거든요. 한번 붙여서.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잘 나와 있는데 빗자리가 어이 상태에서 뭐 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지만 네, 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잡고 보시면 아네뭐 나무가 뭐 야자수 야자수처럼 네. 잘 들어가 있죠. 오, 네, 전체적으로 봤을 때돌 모함도 음, 좋고, 네, 색 배색이 네 굉장히 좋네요 이 돌. 자. 자. 네, 이돌 한번 볼게요. 자. 자. 네, 아, 이 돌도 보시면 <웃음> 이렇게 겹산으로 살짝 살짝 문양이좀 보이는 돌이네요. 이렇게 딱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네, 이 돌은 이 돌도 문양이 좀 새겨져 있고요. 아, 네, 이 보시면 이 밑태도 자 아, 이제 꽃이 핀 것처럼. 이렇게 돼 있고, 위로 날아가는, 네, 새로, 보셔도 되고요 네, 밑에, 어, 산호초, 산호초에 있는 이제 물고기로 보셔도 될것 같은, 네, 그런 문양이 또 나왔네요, 이 돌. 네, 문양의 컬러가,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죠. 네, 아, 이돌 마음에 드네요. 아, 네, 걷고 있는데, 비행기 소리가 나서,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아, 청석 보이고요네 비행기가 이제 멀리 아직 안갔네요 저 앞으로 이동을 해서 아, 네, 생선이 엄청 빠르죠. 아, 네, 아, 지금까지 찌운 지금 중에 진짜 좀... 역대급 개구리알이죠 자어 정말 많네요 네아 이쪽 이돌은 딱 멀리서 이렇게 봐도 네 너무 눈에 띄죠? 네 사이즈랑 뭐 모함은 뭐안 좋은데 네 이런 차돌탕에 보시면 푸른색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. 아, 네, 푸른색 나무가 나오고, 돌이 좀 더, 네, 큰 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요. 네. 네 그래도, 네, 돌이 좀 눈에 확 띄고, 예쁜 또 그런 돌 같네요 자 정태와 이제 어, 송사리 개구리들을 해치고 네, 개구리 알들을 해치고 어, 좀 와서 지금 네, 청석 변화석 하나 했는데 그냥 보시면 네, 변화가 좋구요 바다의 갯바위처럼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네 멋있네요 이 돌은. 네, 뒤에 물줄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, 아, 빼봤는데. 자. 아. 네, 아. 폭포석으로, 네. 음, 괜찮은 돌 나왔죠? 네. 여기 좀 더, 네 저기 앞에 좀 산처럼 네, 봉이 좀 나왔으면 더좋았을것같 했는데 네, 아 폭포의 표현은 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돌이네요 네 이쪽 이돌 자, 아 쪽면 알고, 네, 네 이쪽면 보시면, 아, 네 변화가 좋고요. 네뭐수석보다 네, 네, 정원 같은데 이제 그 석부작, 네, 석부작이라고 하나요? 네 석부작 이끼 이렇게 올려놓고. 네. 또 감상하시면 또 좋은 돌 같아서 한번 빼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자. 도 어, 아, 그러니까 뭐 한눈에 눈에 잘 보이네요 아, 네 오늘은 저기 저 노을석, 노을석이랑 또 눈에 띄는 뭐 차돌, 네뭐 네, 이런 정도에도 석질도 만나보고 네 아까 문양석 몇점 만나 보고요. 네 지금 차가 저기 있고요. 이렇게 네. 와봤는데. 네,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, 제가 혼자 또 감석을 조금 더 하다가 네,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